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오늘은 신발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신발은 예쁘고 멋내기도 중요하지만 신발로서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저도 아가씨 때는 불편해도 예쁘면 그냥 신고 온갖 군데를 다 돌아다녔는데요 지금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싶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을 가리키면서 느끼는 건데 운동은 일주일에 많아야 한 3시간 정도 하시잖아요 근데 신발은 거의 반나절 이상 신고 다니시기 때문에 어떠한 신발을 고르 신고 걷느냐에 따라서 운동 결과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몸의 자세나 움직임, 통증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발목, 무릎, 그다음 고관절, 골반. 척추 등의 관절 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적합한 신발을 고르면서 건강한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신발 중에 실제로 적합하지 않는 신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신발만 잘 골라도 여러분들의 관절과 자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어 신발 고르는 기본적인 기준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것만으로는 신발을 제대로 못 고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에 신발을 놓고 적용하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첫번째 신발은 일단 충격 완화가 진짜 중요합니다. 바닥에서 오는 충격과 몸무게나 중력에서 오는 충격 모두 다 완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발바닥이 너무 딱딱하거나 납작하거나 평평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어느정도 쿠션감이 있으면서 발바닥 아치를 잘 서포트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발바닥이 불편하지 않은 신발로 고르셔야 돼요. 이게 안되면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면서 평평발이 되고 발목이 불안정해져요. 발목을 자꾸 삐거나 아니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신발 볼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이 너무 뾰족하거나 발볼을 조인다던가 아니면 발등이나 발가락을 압박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지 부종이나 몸에 붓기가 굉장히 심해지고요. 발 전체의 어떤 운동감각,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무릎이나 골반까지 연결된 근육을 불균형하게 쓰게 되고 이렇게 돼서 몸에 어떤 전체적인 변형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발목을 잡아주는 발목 중립을 지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목을 이렇게 잡아준다는 것은 발목뼈 중에 뒤꿈치 바로 앞에 어, 탈루스라는 한국말로는 거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이 부위를 이렇게 위쪽으로 딱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서포트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숭아 뼈 아래 약간 앞쪽 부분이 그 운동화 같은 거 특히 이렇게 해서 잘 잡아주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따가 신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짚어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잡아 주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스니커즈나 로퍼 같은 신발들 아니면은 반대로 발목 이 부분을 너무 꽉 조여 가지고 어, 발목 위까지 덮어가지고 잡아주는 신발들 있잖아요. 신발 중에서 발목 위까지 와서 신발끈을 많이 묶어가지고 발목이 제대로 움직이기가 조금 힘든 신발이라던가 아니면 부츠 같은 거 그런 신발도 좋지가 않습니다. 발목은 중립인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야만이 발목에서 오는 어떤 손상이나 부담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발목 중립이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너무 오래 걷게 되면 발이 너무 많이 붓게 되고 30대부터 벌써 태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발목이 나중에는 굳어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발목이 굳어 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약간 유연성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점차적으로 발목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발목 안쪽에 있는 뼈 사이에 있는 관절들이 굳어서 석회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목이 굳게 되면 발목 관절이 이렇게 유연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관절끼리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많이 나고 초반에는 많이 붓고 뭐 이런 느낌 무거운 느낌 많이 들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는 굳어버리게 되면서 석회화가 되면서 이제 붙어요. 그러면서 아예 통째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은 균형감각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잘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골절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뼈가 으스러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발목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거동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지고 움직이거나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당연히 살이 찌기가 쉽고 몸 전체를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몸 전체 어떤 근육이나 관절의 어떤 불균형이나 문제가 심각하게 오게 되고 나중에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이 보통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발 하나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신발의 무게예요 가끔 이제 회원님들 신발을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무거운 신발을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신발 자체가 신고 벗는 게 편한 신발을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적당한 무게감의 신발을 고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무겁거나 가벼우면 은둘다 발의 피로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서 받는 어떤 피로도가 그게 쌓이면 누적이 되면 은 굉장히 많이 피곤할 수 있겠죠 다섯번째 굽인데요 여성분들은 요즘엔 남성분들도 이렇게 뭐 키높이 깔창이나 뭐 이런거 많이 신으시잖아요 여성분들은 굽이 높은 신발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도 좋지 않지만 이것도 반대로 플랫슈즈도 좋지가 않아요 플랫슈즈는 편한 신발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랫슈즈를 너무 오래 신으신 분들은 발이 이렇게 내반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평평발 납작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목이 다 돌아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구두를 신을 때, 뭐, 양말이나 스타킹 같은 거를 안 신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발, 특히 새 신발 신을 때, 발이 다 까지죠. 그러면 당연히 걸음걸이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고, 자세나 어떤 근육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발 자체는 사실 건강한 발은 굳은 살이 되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 발을 잘 오늘 확인을 해보시고, 굳은 살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신발에 문제가 있든 본인이 보행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근육에 문제가 있든 뭔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든 뭔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보행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뒤꿈치가 이게 뒤꿈치라고 하면 뒤꿈치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발 면적이 닿고 그 다음에 뒤꿈치가 떨어지면서 발가락이 이렇게 꺾이면서 발을 뛰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발목과 발이 구부려져서 잘 움직여야 되는데, 특히 중족골, 발의 앞쪽에 있는 발가락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꺾이, 꺾이는 거, 유연하게 꺾이지 않으면, 이런 어떤 발에 보행할 때 이상적인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움직임 없이 보행을 하게 되면, 발목, 무릎, 골반, 고관절, 척추, 몸통, 이런 근육들을 보행할 때 골고루 쓰지가 못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보행하실 때 다리 근육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 전체 근육을 다 써요 이런 근육들을 제대로 적합하게 쓰지를 못하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고 몸에서 이렇게 완충작용 없이 그냥 뻣뻣하게 걸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관절이 많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망가지게 돼요 한번 망가진 관절은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신발들을 조금 더 엄선해가지고 신으시는 게 좋아요. 발 앞쪽이 잘 구부러지는 신발을 고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신발 고르는 어떤 기준 6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그 기준에 어떻게 잘 맞나요? 아직도 어떤 신발을 골라야 될지 막막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진짜 신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뿅 여기 여러 가지 신발들이 있는데요. 이쪽부터 보면은 쪼리 같이 발가락 사이에 이제 끼는 어떤 신발들 어, 이런 신발들이 있는데 자세히 사실 좋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이 중심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앞코가 이렇게 뾰족한 신발들 있잖아요. 이런 신발들이 아까 얘기했던 볼이 조금 넓게 있는 신발들이 더 좋은 신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전체적으로 발의 움직임을 좋지 않게 한다. 플래슈즈는 굉장히 이 바닥이 얇기 때문에 충격흡수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발목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쿠션감이 조금 있는 신발이고 앞코도 잘 이렇게 구부러지는 신발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자꾸 이렇게 안으로 발목이 이렇게 무너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목이 자꾸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안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이런 신발도 사실은 별로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신발들 요즘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발을 신으실 거면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제가 신어보니까 앞, 앞에가 앞 지금 되게 넓어 보이는데도 여기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걸을 때 앞에 발가락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신발은 주로 오래 걸으시는 분들이 아니고 여기서 뭐 마트나 이런 거에 간단하게 갈때 신는 신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발 신으실 때는 괜찮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신발의 어떤 기준은 10분 이상 오래 걸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신발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굽이 조금 있는 구두가 뭐 예식장 가거나 어떤 격식을 갖추는 자리에서 신는데요. 그때 잠깐 신었다가 따로 어, 운동화를 챙겨가지고 다시 운동화로 바꿔 신습니다. 여자분들 이렇게 앞에도 높고 뒤에도 높은 이런 신발들 있잖아요. 이런 신발들은 발목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신발이고 여기서 굳이 조금 더 구두 중에서 좀 괜찮은 신발을 고른다 하면은 여기 얘 같은 경우를 좀 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앞에 코도 좀 넓게 나와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그다음에 뒤쪽 그 굽도 한 1cm에서 2cm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cm 정도인데 이렇게 돼 있고 발목도 살짝 요이 부분이 이제 조금 잡아 주는 그런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나마 괜찮다. 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화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신발 많이 신으시죠. 그래서 요런 신발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앞 코도 잘 이렇게 구부러지지가 여기가 조금 부자연스럽고 얘 발바닥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납작하고 굉장히 쿠션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발도 굉장히 많이 신는데 이런 신발은 편한 신발이 아니에요. 발목이나 이제 발바닥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는 신발이다. 이런 스니커즈,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다 올려 신으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스니커즈 중에서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나온 신발이 있어요. 얘는 좀 유연해서 괜찮은데 이 부분이 딱딱하게 나온 신발은 발목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한 신발이다. 그리고 얘는 생각보다 이 스니커즈는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꺾이는데 이 앞코가 안 꺾여요. 그래서 걷는데도 약간 불편하실 수 있고 여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좀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이 윗부분이 조금 얇고 딱딱해요. 신으면 발가락 발등이 아픕니다. 발바닥이 아프고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에 있는 앞쪽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밑창이 얇아요. 락에서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맨발로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 신발이에요. 신발은 통짜로 굽이 이렇게 일직선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무겁기도 하고 얘네가 앞쪽이 이 발바닥이 굉장히 납작해서 일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혀 구부러지지가 않죠.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네. 이 안에 밑창 깔창까지 까셔가지고 발목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만큼밖에. 그렇죠. 근데 높아. 그런데다가 딱딱해, 무거워. 이런 신발들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신발이고. 특히, 이런 신발 신고 오셔가지고, 선생님 이거 괜찮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발목을 전혀 잡아주지 않고, 얘가 되게 헐렁해요, 이 부분. 굽이 일직선이어가지고 딱딱하고, 이 부분이 안 움직여요. 그, 잔 움직이죠? 안 꺾이죠? 그래서 이런 신발도 별로 권하지 않는다. 여기 다 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신발 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조금 나은 건데, 어떤 신발이 제일 좋은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빵꾸가 났죠? 그래서 이 신발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신발인데 한번 볼게요. 같은 경우는 뒤에, 뒤축에 이제 뭐 에어 같은 거나 이런 것들로 한번더 덧대져 있어서 충격 흡수해도 되게 좋고요. 앞에 이런 부분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발가락 중족골 있는 데잘 구부러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안 구부러져요 얘는 그래서 여기 중족골 있는 데가 잘 구부러지고 요 부분 이 발목에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잡아주는 신발이에요 요 안쪽 보여드리면 여기 천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천이 안쪽으로 천이 한개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좀 빳빳합니다 그래서 빳빳해서 양쪽 중립을 잡아줘서 딱 신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신발.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얘는 낮아. 낮아서 그 위치를 못 잡아줘요. 겉댄게 있다고 하더라도 낮기 때문에 그 발목을 못 잡아줍니다. 중립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발이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을 얘네가 조금 두껍게 잡아줘서 발목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형상이돼요얘 같은 경우는 신발이 조금 편해 보이긴 해도 이 여기 앞부분 있잖아요. 이 앞부분에서 저, 이렇게 여기만 잡아주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싸면서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좀못 잡아줘서 발목이 자꾸 신을 때도 여기도 모양도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안쪽으로 자꾸 이렇게 발목이 무너져요. 신발은 꼭 신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잡아주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제가 오래 신고 다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데가 많잖아요. 이 운동화 끈을 굉장히 느슨하게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 탄력감 있게끔 꽉 조여가지고 신으셨다가 신고 벗을 때마다 사실은 풀렀다가 다시 조이고 풀렀다가 다시 묶고 다시 한번 중립을 잡아주는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복숭아뼈 밑에 여기 튀어나온 뼈 하나 있죠. 그쵸? 여기 사이를 얘기해요. 여기 여기를 약간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신발 제가 신발을 한번 신어보면 이렇게 신었죠? 그래서 적당히 이제 압박감이 좀 있게끔 하면 이 부분이 지금 딱 감싸가지고 딱 조여지죠 이렇게 신으시고 뒤축에 쿠션이 충분히 있는 걸로 신으셔야 되고 앞에 보다는 뒤쪽에 축이 약간 높고 약간 두꺼울 수 있도록 그래서 아래쪽도 그래도 쿠션이 없으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충분히 이렇게 둥그렇게 어디 조이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발목을 다 감싸가지고 이렇게 신으셔야 됩니다. 발목 위로 얘가 올라오는 신발은 안 돼요. 그래서 발목 밑에서 잡아줘야 돼요. 이쪽도 한번 볼까요? 이쪽도 보시면 은 발목 밑에서 얘가 잡아주죠. 그래서 얘가 충분히 발목이 꺾였다 고부려졌다 해줘야 되고 앞코가 충분히 부부려졌다가 이런 신발을 찾으셔야 되고 이 신발 자체 천이 너무 느슨해도 안 좋고 얘네가 너무 딱딱해도 발이 잘안 움직이고 이런 데가 많이 아파요. 발가락이나 발등 같은 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신발 고르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본적인 걸잘 지키시면 어느 순간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덜 피곤하신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건강한 습관은 여기까지. 안녕!